야, 야수아직 yes, so so. 아직, 아직, 아직 추석인가? 추석이야. 주석, 마지막 마지막이에요, 저 마지막, 마지막. 까치 까 아, 이거 아니지. 추석 뭐냐, 저. 추석에 추석. 들어왔는데 아까. 추석. 지금 몇 분이 들어왔냐? <웃음> 네. 한국은 또 아침이고 미국은 지금 저녁이잖아요. 육9 0 0삼십네 지금. 지금 이제 한국이 한국에 계신 네, 아미분들은 네, 이제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전에 취하신 분들도 네. 네.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네맞아데 네. 네. 우리 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 배고파수께서요 지금 여러분 원래는 메리추석 <목소리>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올라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<목소리> 좀 너무 하루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. 아이고 뭐 추석, 추석 한번 외치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일단은. 자, 아, 둘, 셋, 외 오케이. 오케이. 아. 아니, 추석에 무슨 노래 부르지? 추석에 추석에 추석에 추를 먹지. 어, 이런 거 보기 쉽지 않나요 추석은 강설레 강설레 아니야? 아 친구들한테 추석에서 오는데 남준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? 매리 추석 보내 그러는데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계속 뭐 분명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깐 이게 추석노래랍니다 뭐야 이거 추석노래 대단한 노래네요 아, 여... 아, 이 사람은 노래가 따로 없구나. 나, 나, 나, 나도 여기, 나좀좋아했어제금도있 지금 한국은 지금 오전 여덟 시네요. 오늘 여덟 시요? 아, 아 8시. 8시.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... 아, 이거 한국 시간에 봤구나. 아, 한 시간 플러스에서 봤는데... 와, 야, 밥바 뭐가 올거 야, 맞다. 오후 여덟 시가 지금 오전 여덟 시죠. 아, 일곱 시, 아, 이거 한국 시간 맞네. 제가 밥 먹으려고 남치가 됐어요. 네, 밥먹으려고 응. 양치를 하는 사람은 밥먹으 양치를 깨끗한 입으로 밥을 먹으려고요 음, 밥이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나 무슨 입이인지알아나 어, <웃음> 항상 <웃음> 그렇거든 음, <웃음> 맛있다 어그러면 아 약간 아침에 그러니까 씻고 출근하는 느낌? 약간 그런 거. 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. 일하기 전 씻기. 어. 이상하네. 아니 우리가. 씻고 나서 잔데 좀 이상하네. 우리가 원래 추석에는 어. 그 한국에서는 맛있는 음식들 많이 차례도 지내고 해가지고 먹, 먹잖아요. 근데저또 제가 미국 있어가지고 네, 그게 안되니까 그냥 요새 차례상을 차려버렸어요, 우리 집은. 맞아 맞아. 저희 집 이제 차례 안 지내는데. 아니면. 아 그래요? 아. 아 그래요? 근데 우리 집도 안지내요 이제. 아, 이제. 아 그래요? 우리 집은.